에서 홈스쿨링에 관한 간증을 하게 되어 무척 떨립니다. 아무래도 병원이 가장 적은 1년차 초보 홈스쿨 엄마라서 더욱 그럴 줄 모릅니다. 정치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미라케시토리 홈스쿨의 영화 아 엄마입니다. 저는 홈스쿨링을 시작하기 전에 홈스쿨 이름과 똑같은 이름 미라클 스토리라는 영상 제작 업체의 대표이사로 하나뿐인 PD이자 직원인 남편과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2년차의 회사였지만 근무 있는 단체의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 성장하고 있던 미라클 스토리를 지루한 채또 다른 른 미라클 스토리인 홈스쿨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신분과 저와 가족의 변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 창업일에 가장 큰 예산의 영상작업을 진행하던 남편은 제게 갑자기 하와이 코너로 떠나자고 대안했습니다 이유는 사업이 잘 될수록 일래만 매몰되기 쉽고 이러한 패턴을 유지한다면 더 현실에만 집착하게 되어 믿음의 길에서 떠날지도 모르니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가족이 똘똘 뭉쳐 옛다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저둘다 믿음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 사회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지라 저 역시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와이에 가기 전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취학을 앞둔 손딸이었습니다. 만일 하와이에 가게 한다면 6개월간 학교에 가지 못하니 학교 측에 미리 알려야겠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와이에서 수개월간 하나님의 인생의 음성을 듣겠다며 돌아온 우리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현지에서 여러 수업을 듣고 단기 성격도 겪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했더라도 나는 나대로 다시 일고 아이는 학교 학원을 전전하며 뿔풀이흩어진 우리 가족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남편과 적된 반년간의 돌뚜무침이란인 하와이 열방대학 대신 10년간의 연합함이라는 홈스쿨링을 결정했습니다. 하와이 대신 가평의 필그림하우스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멋진 가을 풍경과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 있으니 좋지라는 따스한 겉면으로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기간의 여름휴가, 명절, 연휴만으로는 이러한 시간에 보낼 수 없다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간의 기도시가 시간, 여유의 시간의 마지막 날이니 대관령의 양떼 복장에 방문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여유롭게 푸을뜯는 양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호와는 나의 복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상편의 고백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삼시세끼 부아이들의 식사를 챙기고 군부와 야외활동, 부모 교육까지 감당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둘이 힘이 되어 꾸려가던 사업장도 남편이 홀러서며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켜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주가울이 사후, 고백한 것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홈스플링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슈플링을 하면서 저는 가사와 교육, 공부로 지쳐가고 남편은 사업과 재정관계로 힘들어했고 또 부족한 부모로 인해 아이들도 상처받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놓치지 않고 더욱 새롭고 깊어진 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기관에서 준비해 주시는 가정예배지를 통해 매주 수요일 저녁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전를할 태도가 아닌 아이들의 자기 문술로 본문에 대해 요약하며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자기 업어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장히 기도하는 침묵기도 후에 작은 입술로 기도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성령님께서 이 가정 예배를 불과 받으시을 깨달았습니다.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보은 요약교에서 볼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로 홈스, 홈스쿨링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을 저는 이전에는 신수로만 어, 고백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그리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바로 홈스쿨링 가정님은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자녀들을 학교로 보내고 학원으로 보냅니다. 그 목적에 대해 다수는 좋은 대학, 좋은 기업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홈스쿨 역시 저는 보내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길로 보내고 생명의 길로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것, 바로 홈스쿨입니다. 저는 같이 가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을 기적의 이야기인 일을 함 스토리로 채워주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니다